네. 아, 오늘은 그 코골이의 종류가 네 가지로 평소에 말씀해 주셨는데, 코골이, 목골이, 목골이는 생전 처음 들어봐요. 그 다음, 저호, 무호, 외관에서. 네, 말씀해 주세요. 네, 우리가 분류를 네 가지로 했지만, 이제 크게 봐서 그렇고요 뭐, 이 사람의 단계는 여기다 명확하게 할 수는 없어요. 하지만 그 소리를 들어보면, 음. 이게 심각성의 정도를 좀알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 해 놓은 겁니다. 코골이라고 하는 것은 숨 쉬는 소리란 말이에요, 숨 쉬는 소리. 숨이 어떻게 쉬어지는지를 들어보자. 음.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서 내숨 쉬는 소리를 느끼지는 않잖아요. 음. 그렇지만 잠이 들어서 이제 음. 이 정도만 되면 음. 그냥 아이 지금까지 잠을 잘 자는구나. 음. 이게 그냥 좀 이게 이완이 됐구나 충분하게 음. 여기까지는 봐줘, 봐줄 수 있어요. 음. 근데 이 단계를 넘어가서 음. 이렇게 시작하면 음. 이리제목걸이하고 코골이가 겹쳐서 나온 소리입니다. 코도 걸고 목도 걸고 하는 소리. 아, 아. 이제 이런 소리는 이제 코골이는 이제 이 입천장 이쪽이 음. 떨린 소리가 아니고 그야말로 그 좁은 곳을 통과할 때 나는 소음. 그 소리잖아요. 음, 음. 1단계는 상당히 이제 기도가 굉장히 좁아졌다는 거 음.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목걸이는 상당히 위험하다. 음.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저흡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저흡은 어떻게 보면 소리가 별로 안 나요. 이런 식으로 음. 숨이 간헐적 호흡이라고 하죠. 간헐적 단식도 아니고 간헐적 호흡. 간헐적 호흡 이게 간... 숨이 끊었다 붙었다 끊었다 붙었다. 아... 그러니까 무호흡의 정의가 뭐냐면요. 음. 무호흡은 10초 이상 숨을 안 쉬는 게 무호흡이잖아요. 그런데 그렇죠. 10초가 되기 전에 숨이 음. 한 번씩 먼저 다한번 해도 그건 저호흡으로 들어가거든요. 음. 그러니까 저호흡의 정의는 평소보다 호흡량이 50% 이하로 줄어든 걸 저호흡이라고 하는데. 음. 그 정도 50%까지만 해도 몸에 무리를 주는데 응. 더 낮아지거든요 응. 그 단계에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급격히 떨어지잖아요 응. 그래서 쳐다보는 사람이 숨 쉬는 게 답답하다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답답한 호흡이 바로 저흡이고요 뭐 무흡은 흉내 내도 재미가 없어요 응. 아하반냐 호흡 안 하는 거니까 그러고 웃다가 이런 호흡은 막 하려고 가슴은 막 들썩들썩 하는데 응. 숨이 안 들어간 상태. 응. 그러다가 응. 응. 응. 응. 이러고 또 금세 또 무흡상태로 응. 가는 거죠. 아우. 너무너무너무 힘들게 잠을 자고 있다. 우리가 일상에 당신 그렇게 숨을 쉬고 있어봐라면 응, 응. 뭐다? 또 못해가지고 나 못해 못해 못해 할 때, 데 그렇죠 밤새 그렇게 숨을 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모든 이런 소음이 나고 숨을 못 쉬고 호흡이 곤란한 상태가 결국은 기도가 어떻게 좁아졌느냐에 따라서 호흡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기도만 확보해주면 그냥 정상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음, 음. 그것만 유지해주면 되는데 자꾸 엉뚱한지 닿지 말자 <웃음> 맞아요. 기도만 확보해 주자 음. 요거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. 음. 네, 나머지는 내가 내 몸이 알아서 음. 다 음. 내가 숨 쉬면 이 산소를 가져다가 각 세포에다 공급을 하고 음. 또그이산화탄 가져다가 다 내뱉고 다시 산소하고 자동 방으로 다 돌아가는 게내 음. 몸입니다. 음. 단지 이 숨길이 막혀서 음. 그걸 못하게 막으면 안 되겠죠. 음. 그래서 내가 내 몸의 주인이라면 음. 내몸이잘 활동할 수 있게끔 음. 어, 항상 환경을 잘 보살펴야 된다 라고 음. 하면서 음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, 네 감사합니다 과외받은 이렇게 됩니다 1 어? 2끝 궁금하세요? 껴보세요자 눌러야 됩니다 어디?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요기, 여기 요기. 여기를 눌러주세요 눌라눌라눌라 눌러, 눌러, 눌러. 잘한다.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. 0 2 응. 5 1 2 응. 0 응. 2 2 3. 감사합니다.